2020 센서스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? 센서스 조사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. 어떤 정보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공유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안심하고 2020 센서스에 참여하십시오. 2020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.